지금은 굉장히 야심한 시각인데요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이 회식을 갔다가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남편이 없는 김에 심심해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어요 제가 임신 중에 겪는 불쾌 증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시간도 있겠다 해서 임신 중 지금 제가 겪었던 불쾌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29주 차고요. 제가 예전에 완전 완전 예전 예전 예전에 악이 낳는 만화라는 웹툰을 봤었는데 그걸 봤을 때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임신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된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임신이 좋은 줄만 알았거든요. 저는 저희 엄마가 임신하면 기분 되게 좋고 막 태동이 좋고 좋은 점만 엄청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임신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 웹툰을 보고 환상이 와장창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임신을 하면 엄청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29주차까지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래도 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의 저의 증상이 어떠한지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이걸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거든요? 이걸 살짝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입덧은 임신 5주차부터 시작해가지고 5주 말쯤에 시작해서 13주 정도에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입덧 비슷한 것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소화불량이 없어요. 제가 원래 좀잘 체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자궁 때문에 위가 눌리면 은 자주 체하거나 속이 안 좋지 않을까? 소화불량이 오지 않을까?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양도 엄청 늘었는데 진짜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제 후기에 막 진입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상태가 아주 좋고요. 위장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그럼 대장으로 넘어가면 은 변비가 되게 심한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산균을 바꾸면서 괜찮아졌어요. 근데 유산균을 바꿔서 괜찮아진 건지 아니면 은 그냥 그 시기에 심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생각으로는 그 유산균이 저랑 안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시기적으로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안막혔을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임신 중기에 20주 초반? 막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바꾸면서 괜찮아졌던 유산균은 세티밀로 바꿨는데 괜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세티밀을 계속 먹다가 세티밀을 다 먹고 지금은 제로도필러스 이걸로 바꿨어요. 며칠 됐는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얘기하면 저는 빈뇨 증상이 없어요. 화장실 자주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후기의 초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빈뇨 증상 없고요. 임신 전이랑 화장실 가는 빈도수 거의 똑같고 그리고 요실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색소침착은 그배 중앙에 이렇게 흑선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진짜 진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원래 겨드랑이가 까맣지 않았는데 겨드랑이가 진짜 색깔이 색소 침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배꼽, 배꼽 안쪽도 저는 뭔가 때가 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색소가 침착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해졌고 그리고 바스트 포인트도 엄청 진해졌고 놀랍습니다, 아주. 보면서도 신기해요. 그래서 거울로 자꾸 보게 되는데 아무튼 색소 침착은 굉장하다는 거.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 그런 것일 뿐이지 막 불편한 건 아니여가지고 그리고 아기 낳고 나면 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튼 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30주 넘어가고 하면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예 없어요, 튼살은. 제가 살이 임신하고 나서 막 진짜 많이 찌면서 튼살 크림을 일찌감치 바르기 시작했어요. 한 7주부터 튼살 크림 발랐고 음, 발랐던 튼살 크림은 버츠비 마마 크림 그거 바르다가, 그거 다 쓰고, 이제는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클라란스 바디 로션이랑 오이로 유명하잖아요. 그거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개인적으로는 버츠비 마마 그 크림이 훨씬 더 촉촉하고 꾸덕하고 보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에 좀펴 바르는 게 힘들다는 거? 너무 꾸덕해가지고 이거를 펴바르기가 힘들어서 좀 귀찮긴 해요. 근데 이제 클라라스 바디로션은 펴바르기는 쉬운데 그만큼 촉촉함은 좀 오래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튼 살은 아직까지 없고요.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없고요. <웃음> 심플하죠? 분비물도 그냥 임신하기 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숨차고 이런 거는 있긴 있는데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숨차고 불편하고 이런 증상 전혀 없고요. 불면증 없고요. 그리고 잠자는 자세가 지금 29주인데 아직까지는 똑바로 누워서 잘수 있어요. 똑바로 누워도 숨이 차거나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저는 옆으로 누웠을 때 바디필로 위에 살짝 배를 올려놓으면 안주가 자꾸 거기를 발로 차더라고요. 좁은 건가? 잘 모르겠는데 똑바로 누워있을 때는 애가 양수 안에서 그냥 헤엄쳐서 태동을 해도 그냥 둥둥 이런 울리는 정도인데 옆으로 딱그 쿠션을 끼고 누웠을 때는 이게 찌부가 돼서 그런지 충격이 좀센 느낌? 그래서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똑바로 누워서 잘잘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던 얘기들인데 제가 힘든 거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매일매일 엄청 아픈 건 아닌데 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절반 정도는 가슴이 엄청 아프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아프진 않은데 건들 순 없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가슴이 꾸준하게 성장을 계속하면서 이게 늘어나서 그런지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진짜 일상생활 하는데 하,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고 또안 아플 때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실수로 이렇게 스치기라도 한다 이러면 난리 날 정도로 아프고 그러네요. 가슴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가슴이 많이 아픈 날에는 누워있다가 앉으면 은 이게 다시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똑바로 누워있다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도 이게 가슴이 움직이면서 또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슴이 상당히 아프고요. 근데 뭐 일주일에 절반 아프고 절반은 많이 아프진 않아가지고 그럭저럭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5주 이때쯤부터 다리가 많이 붓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붓기가 좀 오래 앉아있었을 때 종아리 붓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25주 정도 되면서부터는 허벅지부터 그러니까 이제 팬티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아래 허벅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스트레칭도 하고, 조격도 하고, 다리도 심장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기도 하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조금 괜찮아지다가 또 붓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이제 붓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불편한 거는 이제 앉아 있으면 은 골반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30분 이상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는 골반이 굉장히 뻐근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생긴 증상으로 추정되는 것도 하나는 앉았다 일어났다 할때 무릎이 좀 뻐근하다는 거? 그 체중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임신 전에 비해서 14kg 쪘고요. <웃음> 너무 너무 많이 쪄서 어이가 없는데 원래 몸무게가 진짜 변화가 없는 편이었는데 시험관을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쯤 되고 나니까 한 3-4kg 정도 쪘어요. 그찐 상태에서 임신하고 지금 14kg 찐 거거든요. 진짜 많이 쪘죠. 근데 제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이제 막제 키에서 100을 뺀 숫자만큼을 넘어섰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제 인생 최대 몸무게이긴 하네요. 앞으로 또 얼마나 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호르몬에 노여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약간 불안정한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기되고부터는 그냥 완전히 임신 전에 저의 그 마인드 그런 정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정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임신하기 전이랑 똑같습니다. 호르몬의 노예?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생리 전 증후군이 좀 있었는데 그 생리를 안 하니까 생리 전 증후군 때 조금 울적하고 막 만사가 다 싫고 이랬던 기분 자체가 그냥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오히려 정서적인 안정은 지금이 더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신 한 8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면서 요약을 해보자면 입덧 을 제외하면 그렇게 힘든 일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이유에는 제가 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회사를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웃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더욱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임신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의 임신 중 불쾌 증상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남편은 아주 열심히 회식을 하고 있나보네요 저는 먼저 자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집에 오나? 누가 이 늦은 시간에 집에 와? 풀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고생했어